안녕하세요 현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어 이 부분 새로 알려드립니다 전체 면적 387제곱미터, 약 117평의 종전평당가격 85만원이 6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전체 금액도 9945만원에서 약 2300만원 내린 760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위치 좋은 곳의 아담한 토지에 금액이 크게 변동되었으니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동영상은 이전 컷을 그대로 올립니다. 오늘은 대로변에 밭을 소개해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청운대 정문 앞 도로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밭입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밭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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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차량 5분 내에 접근 가능한 홍성 시내 지역입니다. 인근에 청운대학교 등 3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학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어의 이 토지는 전체 면적 387평방미터 약 117평으로 건폐율 20% 용종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이 넓지 않아 큰 건물을 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85만원, 전체 구매 9945만원입니다. 대학가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공략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뿌띠 브런치 카페는 어떨까요?